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자기소개 PPT를 만들 때 사용하기 좋은 형태의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큰 이미지를 넣고 나의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16대9 비율의 슬라이드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2010 버전은 4대3 비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비율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16대9 비율로 작업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는 2010버전을 모양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상단에 디자인을 가시면 파워포인트 2010버전 이하는 왼쪽에 페이지 설정에서 16대 9 비율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배경으로 깔고 싶은 이미지를 먼저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면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풍경이 예쁜 사진 같은 것들을 넣어서 뭔가 뒤에 싹 깔려 보이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죠 삽입 그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이 사진을 이제 슬라이드 크기만큼 잘라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방금 이 슬라이드의 크기가 16대9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진도 16대9 비율로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늘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지의 원래의 비율을 깨버리면 저는 이미지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상실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이 사진도 똑같이 슬라이드의 크기만큼 잘라서 넣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사진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 화살표를 누른 뒤에 여기에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아래쪽에 16대9 비율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이미지가 16대9 비율로 잘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로 바깥쪽을 톡 누르시면 이렇게 잘려질 거고요 슬라이드에 크게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넣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4분의 3 정도를 도형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신 뒤에 선, 없음 채우기 색을 검정색으로 기본적으로 채워볼게요. 그리고 투명도를 한 30% 정도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를 해주니까 뭔가 보일랑말랑하게 뭔가 내용을 집어넣으면 딱 보일 것 같은 느낌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뒤에 있는 이 피사체가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를 자른 뒤에 조금 더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를 눌러주시고요 사이즈는 뭐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정도자 이렇게 자른 뒤에 마우스 바깥쪽을 톡 눌러주시면 사이즈가 더 작아지고요 이렇게 키워주시면 하나 들어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느낌이 확 오죠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려고 콕 찍게 되면 여기 도형의 텍스트가 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 여기는 이 슬라이드 바깥쪽에서 콕 찌른 뒤에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신 뒤에 안쪽에 따로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내용을 입력하고 디자인을 하기가 굉장히 유용해지는 겁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글꼴은 제목글꼴 같은 경우에는 좀 굵은 글꼴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목은 티몬 몬소리채로 일단 제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지쌤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어때요? 확실하게 눈이 띄죠? 그리고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내용들을 삽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대로 여기는 이 텍스트트 상자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글꼴을 조금 더 얇은 글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나눔 스퀘어 라이트 체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크기 작게 해주시고 짜잔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 상자를 다 입력했고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넣어서 훨씬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 표지 같은 느낌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이 본인이 찍은 사진이라고 말하면 훨씬 더 느낌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도형과 텍스트 상자 그대로 전체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날아오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날아오기를 하는데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효과 옵션을 들어가셔서 오른쪽에서 해 주시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밝기 변화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숫자가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다는 건 바로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두 번째 순서가 이첫 번째 순서랑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원해요 그러면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를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효과,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어디 어디 여행을 가서 어떠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자 이렇게 이런 디자인과 이런 애니메이션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자기소개 발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